네,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지방에서 촬영을 해야 해서 멀리 다녀왔는데요. 왕복 10시간 정도를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잠깐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다 보면 터널이 나오고 또 조금 달리다 보면 또 터널이 나오고 이렇게 터널이 나올 때마다 당연하게 창문을 올렸다가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다시 창문을 내리기를 반복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터널을 통과할 때는 무척 신경 쓰이는 게 있죠. 터널 안은 구조상 환기를 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많은 자동차에서 쏟아내는 배기가스와 중금속,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의 농도가 어느 곳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저처럼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터널을 통과할 때 창문을 올려야 할때 내려야 할 때를 지켜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가지, 내 차에 기능이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던 창문에 숨겨진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대기오염 측정 이동식 차량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오염도는 급증했고 출구 쪽으로 나오면서 오염도가 감소했지만 터널을 통과한 직후에도 터널 안의 오염물질은 차가 이동하면서 터널 밖으로 계속 뿜어져 나오게 되고 출구로부터 100m 이상을 지나야만 공기 질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터널이 보이면 진입하기 전에 미리 창문을 올리고 공조기가 외기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내기 모드로 전환을 시켜놓아야 하고 중요한 건 터널을 통과하고 하면 출구로부터 100여 미터 정도를 지난 후에 창문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내 차에 있는 기능이지만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창문에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터널 모드 기능으로 운전자의 공조장치 설정 상태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터널 진입 시에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와 차량의 속도를 기반으로 연동이 돼 터널 진입 전에 자동으로 공조장치가 실내 순환 모드로 전환이 되고 창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다시 외기 순환 모드로 전환이 되는 기능이야. 설정 방법은 화면에서 차량 그리고 공조를 선택해 외부 공기 차단에서 터널 차단을 선택하면 설정이 끝나게 되는 거고 설정 방법은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 기능이 2019년형 제네시스 G80 모델부터 적용이 되었고 지금은 제네시스 전 모델에 적용이 되고 현대 기아차 중 일부 차종에 적용이 된 기능이라고 하니까 내 차에도 적용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야 할것 같아. 이 차는 더뉴 그랜저 모델인데 설정을 끝냈고 도로를 나가서 터널을 지나 때 어떻게 작동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운전석 창문을 반쯤 열고 공조기는 외기순환 모드로 설정해 놓을게 앞쪽에 터널이 있는데 한번 보자고 보는 것처럼 창문이 올라가고 공조기는 외기순환 모드에서 내기순환 모드로 바뀌었지 쭉 가서 터널을 통과해 볼게 터널 밖으로 나오니까 내기순환 모드에서 다시 외기순환 모드로 바뀌지 조금 아쉬운 건 창문도 원래 상태로 바뀌면 좋았을 텐데 창문은 다시 내려오질 않더라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터널 안에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은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공중으로 부양되고 그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노출될 경우 나뿐만 아니라 아이와 노인 또는 임산부 같은 내 가족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꼭 터널 진출 시 잊지 마시고 창문을 닫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내 네, 저는...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뷰요